안녕하세요. 빵빵빵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이가 유튜브를 어, 오픈했는데 제가 함께 오늘 게임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빵빵빵빵입니다 하영양이 또 같이 네. 나왔주요 <웃음> 이게 말이 돼요? <웃음> 언니 그럼 내 유튜브 한번 나와줘요. 야, 앞빠녹도사야 <웃음> 다른 멤버들 촬영한 거 같이 모니터도 한다. 아, <웃음> 네, 제 앨범은요. 네. 어, 시원하고 청량한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라, 얼라, 얼라, 라 내가 막정이기 기가 막는청 어. 거. 거 이게 엄청 엄청 엄청 어청 엄청 야이 엄청 엄청 거청아청엄 아니 청 엄청 엄이렇게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단팥빵에 팥이 없는 느낌? 유튜브에 나 하나가 오... 비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구독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꼼튜브예요? 빵튜브 할래요. 빵튜브 여기는 마른 친구들만 아, 올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 하영이 언니 아, 여기 지금 둘 닭가슴살 먹고 있어요 제가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지금 아, 이거 뻥뻥뻥해요? 응 춤추력 엇 여러분 눈쯤 됐습니다 너무 10시 2 1 하영이가 뽐뽐뽐 카메라를 발견했다. 아니 이쯤 되면 출연료 주세요. 안 받을려야 돼.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이쯤 되면 출연료를 달라는 막내. 하영아 유튜브 시작하면 언니가 많이 좋아져. 네. 하영이가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하영이가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첫안 출연이다. 진짜 몇만 됐어요? 아니. 아니. 이거 슬기로운 렌인가요 아니면 뽐뽐뽐인가요? 아, 아, DVD 아, 드디어 우리 카메라가 있군요 <웃음> 이건 뭐예요?